잘 해주셔가지고, 잘하는 방법하고좀 뭐, 뭐, 일반적으로 많이, 어, 많이 잘문해주신 거를 네. 퀵, 퀵하게, 음. 스피디한 표현을 할 거거든요. 스피드 키죠? 어, 지금 어. 20초 어. 너무 게아요하고무 가끔. 너무 너무 가 아, 그러면를 약간 번갈아가면 해도 되고. 아무튼 그냥 해볼게. 어, 먼저. 단계가 다 먹고 하나요? 아니요. 来这边 영만은어원서 a s 아, 오케이. 목욕실 가서 가수들을 자주 보나요? 그럴 수 있어.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진짜 예, 전에도 말했었는데 우리는 더 많고 옛날에 손에 가는 체제라고 지 아, 그래 저작권을 진짜 많이 먹어 아니요? 아니요? 시간이 남으면 나는 반드시 <웃음> 그 얘기라고 <웃음> 내가 수강생 시 수업하는 거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, 네. 근데, 근데 그러니까. 아니야 최강으는거보뭐라고 했는데 이제는 나는 아, 줄이는 얘기가 있는데 나도 수강생 시절에 특강을 공개했고 그분은 이제 네. 그 학원에서 제기를 네. 해서 작사가 그 당시 활동하는 던 분이 이제 수강생 때 음. 공개해서 특강 네. 시간을 가졌는데 어, 듣는 거라고 해서 서북서북 하자. 아, 질문 없으세요? 질문 다들 스스로가 아, <웃음> 그안 나잖아. 근데 기분이 언제 나온 거? 나가보지 않는 거세요? 는거 어, 궁금하다, 는금아그 액수를 말씀해도 다 까서 못 하시니까. 이거 끝나고 알려드게요 아, <웃음> 그 커피 값막그한달 커피 값 정도 들어와요. 한달그만보고 진짜 앙키를 많이, 마시고 많이 마시고 <웃음> 要第一早 March 一開始 Și 이렇다고 해도 딱 금전이 끝나는 부분들되 신인들이지만 어쨌든 그래도 다들 데뷔한 지가 삼천오십 고 이렇게 설계 경력보다면 오십억씩 이렇게 음. 그런데도 뭔가 어떻게 말할까 대졸 <웃음> 대절 <대주얼은. 왜> 그래. <웃음> 직장인 그 평균. 다들 아, 우리 가족들 아, 말고 다른 일을 하고있다 그런 아, 걸버는 생업이란 거아지다 그러면, <웃음> 어, 아, 그러면 마지막인데 일단 지금까지 중에 발표된 본질 중에 당태의 대표목는데 음, 그래도 말하자